안녕하세요 송글씨 쓰는 팬크래프트 입니다 제가 이번에 에세이 책을 하나 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동교초등학교 앞에서 동백문구점이라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 중인데요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문구점 이야기뿐만 아니라 글씨를 쓰게 된 계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전국 주요 서점들에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펼쳐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참 동백문구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고요 뭐제 소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글도 다 제가 직접 썼고 사진도 다 제가 직접 찍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